저안면 윤곽이랑 쌍꺼풀 수술이랑 음. 이제 턱 수술이랑 나대대사사 o t going to be a doctor. I'm not going to be a 실 o c t o r I'm not g o i 들은 to be a doctor. I'm not going to be a d o c 26살 김로연입니다. 지금 하시는 일이 동영상 크리에이터라고 들었는데 나요 네, 맞아요. 오늘 쌍꺼풀 수술이랑 그다음에 무턱 수술, 윤곽 수술, 이마 거장술이요. 뭐 호빼고 다 하시네. 뽀샵의 그 정도를 100이라고 하면 네. 몇 프로까지 보샵을 하세요? 100이요. <웃음> 1이0이 아니고? 아, 그런 거 아, 같기도 아, 해요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나...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오렌지 주스도 1%만 들어가도 아, 그럼요. 오렌지 아, 주스인 것처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닮은 사람, 닮은 연예인. 솔직하게! 저는 아, 박수진이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! 그럼 성형을 해서 누구를 닮고 어, 싶은 연예인은? 박수진! 얼굴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넌 이제 바뀔 거야 어떻게 해? 박수 짓지 마뭔 개소리야? 저는 이제 퇴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얀이에요 벌써 수술 4개월 차가 됐는데요 오늘은 4개월 차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앞모습 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와 눈은 되게 시원하게 굉장히 커졌는데? 눈이 엄청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럼 오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? 오늘 저 여기 이마 거상 실밥이랑 음. 그다음에 턱이랑 눈 같았을 때 여기 음. 안에 실밥돼가지고 쏘관에 제가 눈 실밥은 안 돼요? 네눈 매몰로 해가지고. 매몰로 했어요? 네. 도끼는 통증이 없어요? 여기, 여기, 턱 쪽은 통증이 없어요? 턱 쪽이 통증이 제일 많아요. 그렇죠. 유치 열흘밖에 안 되니까. 그래요. 그러면은, 치료 잘 받고, 실탁잘 뽑아주세요. 네. 아, 이제, 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요 <투명이. 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서 온 김로연입니다. 저 앞면 윤곽이랑 쌍꺼풀 수술이랑 이제 턱 수술이랑 나름 대공사? 것도 네, 네, 대공사. 대공사 어? 눈은 약간 꼬막눈처럼 되어 음. 있었어요. 되게. 오. 쌍꺼풀이 되게 작았고 어. 눈이 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쌍꺼풀 그래. 재수술을 하면서 어. 이마 거상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아. 시원하게 아. 네. 아 눈과 눈썹 사이를 네. 시원하게 네. 이마 네. 거상술을 했다 입 네. 네. 쪽은 돌출입 때문에 하신 거같네네 네. 네. 왜?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, 아시겠지만 아.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<웃음> 쏙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. 아, 진짜. 진짜 아팠어요 <웃음> 어. <웃음> 당일 날도 아팠고 어. 턱 수술이 조금 많이 어. 아프긴 했어요 다른 수술에 비해 아 그렇죠? 네. 턱쪽이네네턱 쪽이라서 거짐 오. 일주일 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서히 괜찮아졌어요 서서히 어 그렇구나 눈이나 이쪽은 통증이 없었어요? 여기가 어. 너무 아프니까 아. 다른데는 진짜 1도 <웃음> 안 아팠어요 그렇구나 네, 붓기도 거짐 2주 후부터는 이제 괜찮았는데 아. 통상적으로는 한 달? 한달 어. 정도 됐을 때좀 뭐 사람들이 성령한 거 많이 모를 정도? 아. 한달 정도. 아 어, 이제 먹는 거. 어, 왜, 왜? 여기 피통 자고 아 있어가지고, 먹는 아, 거. 턱 쪽을 건드려가지고. 네, 아 네, 네, 네, 먹는 게좀 힘들었어요. 그게 언제까지 좀 그랬어요? 피통은 다음날 제거는 하긴 했는데, 아 이제 유동식으로 죽이랑 뭐, 아 계란찜, 푸딩 이런 것만 먹어야 되니까, 아 그게 조금 불편했었고, 그다음은 뭐. 일주일 정도 먹었어요 일주일? 네. 이후에는 정상적인 네 일반식으로 네. 아 그렇구나 어, 일단은 부모님은 그냥 크게 뭐라고 말안 했고 친구들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어, 살, 살이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? 근데 이 얼굴이 얇아지니까 살이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,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잘했다 아. 눈 수술 눈? 잘했다. 눈이 시원하게 네. 떠보인다. 네. 혹시 주변에 대시하는 남자들 없었어요? 이제 좀 연예... 슬슬 생길 것 같아요. 스슬스슬 아, 네. 그렇구나. 네. 주변에 있는 남사친은 들 뭐예요? 수술 전에도 근데 예쁘다 보니까. <웃음> 남자들은 다.. 그때 그 영상 보셨죠? 네 봤어요. 거기서 닮은 여자 연예인이 누구? 박수진. 지금은? 지금 그냥 저예요. <웃음> 지금은? 깔끔, 응. 깨끗 네. 그리고 그 병원에 계신 실장님하고 거기 간호사 분들어떠셨요 친절했어요 되게 네. 그잘 리드도 잘 해주시고 네, 네. 케어도 잘해주시고네저 그때 첫날에 이제 어. 자고 갔었잖아요 어, 그렇죠. 근데 그때 진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줬어요 아 그렇구나 네, 네. 계속해서 케어하시고응 음, 계속 진짜 뭐한 어. 시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음. 봐주고 음. 상태 어떠냐 계속 물어봐주고 아 그렇구나 네. 알겠습니다 해요. 차분하신 분이 나. 차분한 이미지. 원장님 그 상담 스타일은 어땠어요? 아 되게 자세히 얘기해줘서 좋았어요. 어, 제 얼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주고 뭐 어디가 음. 문제점인지 이렇게 음. 딱 얘기해주셔가지고. 아 그렇구나. 네. 어 저는 일단은 호박즙 먹었고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담배 안 피고 술안 먹고. 담배 그냥, 안 피고 네, 술안 네. 먹고. 네. 그게 이제 진짜 초기 초기 관리가 빡세게 되는 거예요. 네, 맞아요, 네. 맞아. 아. <웃음> 아, 그, 음. 그렇게 만족스러워요? 어, 제가 생각. 전부보다 더 괜찮았어요. 아좀 세련되게 약간 도시 여자같이 아, 아. 바뀌었어요. 그그 그 전에 뭐였어요? 제주도 여자에서 약간 도시 여자로 어. 탈바꿈한. 이야. 아, 그렇구나. 네. 요즘 그러니까 그 샤워하고 거울 보면 어때요? 느낌이 왜 이렇게 예뻐 이래요? <웃음> 너 누구야? 왜 이렇게 예뻐 이래요? 아니 이렇게 자보에 빠져도 돼? 그니까 완전 너무 공주병 너무... 지금 말기 너무... 환자가 돼가지고. 야. 아, 지금은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 다 쳐다볼 정도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볼 정도. 즐겨요? 아주 즐기죠관종이라서아 이게 겠습니다꼭 하세요. 어, 어 진짜요? 어, 네. 꼭 수술 이 돌출립 진짜 강추. 아. 돌출립 같은 경우가 진짜 이미지 변신이 진짜 커요. 아 네. 그래요? 네. 원장님, 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너무 예뻐졌죠? <웃음> 감사해요. 주변에서 성형외과 대박 날것 같다 그랬어요. <웃음> <세금> 많이 시켜주셨어요? <웃음> 네, 저는 진짜 제 얼굴 보고 오히려 많이 물어봤어요. 어디서 했냐고. 걸어다니는 지금 간판입니다. <웃음> 성형외과 간판이에요. <웃음> 아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로연이에요. 오늘은 수술 5개월차 영상입니다. 제가 수술한 곳은 이마 거상이랑 쌍꺼풀 재수술 그리고 윤곽 턱 수술했는데요. 자 지금부터 수술한 부위 보여드릴게요. 우선 지금 앞모습 자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3개월차랑 4개월차때보다 조금 더붓기가 들어간 거 보이나요? 다들 또 만나요 안녕